좋은 날씨입니다. 볼겠습니다. 응. 볼겠습니다. 응. 응. 응. 집에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이렇게 한번더 짐을 챙겨서 어, 자 집에서 두번 정도 옷이랑 이런 걸 가져왔네요. 짐 엄청 많죠? 이걸로 오늘 다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자는 방옷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짜고 있네. <웃음> 빠데 빠데 그냥 빠데 이거 아무튼 정리를 끝내 놓고 저는 저녁으로 시키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음> 무슨 일이지? 어째서? 잠이 안흘러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어, 안쪽이 구내염이라고 하죠 이게좀 났는데 너무 아프네요 참을 제대로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이나 먹으면서 커피 한잔 자, 제 브이로그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녁은 밥이랑 그리고 떡갈비랑 삼치를 구워봤어요 삼치했습니다 제가 다 수면 장애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어제잠을 하나도 없었는데 병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병가 닦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자탕. 어, 어, 어. <웃음> 사무실로 왔습니다. 사무실 와서 빠른게 영상 작업을 하고, 네,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 지금 일단 영상 작업. 네, 지금. 왜냐면 이건 8시까지 보내주기로 해서. 자, 핸드폰 찾으러 갔다 올게요. 네, 키포드 타고. 한번집 도착. 미리. <웃음> 짜란. 와서 게임 좀몇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작업할 것좀 작업합시다 음. 것것 어, 그럼 이제 공 버리는거죠 <웃음> 자 이렇게 작업을 더 해줍니다 내일 더어봐야 돼서 괜찮서 지금 집으로 가볼게잘 먹겠습니다 음. <웃음> 나도 먹는다 포켓몬빵 <웃음> 이튜브 보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대중이 없죠 네, 이 항상 늦은 아침을 봤다가 지금은 너무 이른 아침이에요 5시에요 5시 네, 5시고 이제 어, 서울로 네. 자서울로 올라가면서 아침에 먹을 것들을좀 생겼습니다 사과 그리고 가면서 졸릴까봐 뭐 졸지 말라고 오징어 그리고 딴들 음. 레몬 주스가 맛있어요? 음. 이거? 다른 거는? 네. 좋아하는 아, 너무 좋아요. 음. 따� 오늘은 조금만 놀다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동생이랑 영상 통화하면서 노티드로 먹습니다 이림은 아까 물크림이 아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가봅시다 어? 응. 응응편안 막수면 좋다고 네잘 먹겠습니다 화합동안의 응. 생일이에요 <웃음> 와. <우와>. 근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나른데? <산나는데? 웃음> 어, 이거 있네. <웃음> 어? <웃음> <목소리가> 저녁 맛있게 먹고 숙소 도착 <목소리로> 근데 트리클룸이에요 <킬티> <웃음>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다음은 장면 좀... 예 가봅시다. 저 지난번에 사놨던 빵 하나 먹으면서 가봅시다 컴퍼넌트 스케치 찍으러 4X에 왔습니다. 내일 행사가 있어가지고 김치면 거요잘 네. 네. 먹겠습니다. 음. 뭐, 뭐어 네, 이거 넣으면 되는거야? 네, 넣어주 네, 코인은 저인쪽귀 코인은 신기하다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신기하자 신기하네. 신기아 간단하게 그림빵 하나랑 그리고 먹어보고 싶었던 아, 코카콜라 제로 스타더스트 맛을 사서 즐먹겠습니다. 이렇게 응. 상승으로의상을즐겠습니다 음. 음. 음. 이거 좀 박살이 났죠? 즐먹겠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먹고 그러면 집으로 가봅시다 <웃음> 여러분들 제가 Z플립인데 버튼 눌러도 켜지지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뭐 어, 자주 이랬는데 때마침 잘됐다 찍어놔야지 엇? 어? 되네 어, 여기 봐요 또 나갔어 화카메라데 터치돼요 어 되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AS센터에서는 이상 없다 했는데 슬프네요 나가면 나